안녕하세요. 펜미케닉 에이포스입니다. 이제서도 바이크패킹이라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떠나기 전날 짐을 한번 꾸려볼 겁니다. 군에 있을 때만 해도 뭐 캠핑이라는 취미에 대해서는 한일도 인강을 못해줬었는데 그걸 이제 제가 하려고 하니까 좀 웃기네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바이크패킹이라는 게 인기다 보니까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여름에 가면 좀더 쉽겠지만 뭐 제게는 시간이 겨울밖에 허락되지 않네요. 이제부터 짐을 좀 싸볼 텐데 일단은 제 바이크 패킹은 조금 한 가지가 달라요. 어떤 거냐면 보통은 패니어를 리얼에게 먼저 걸고 모자랄 때프론트랙에까지 거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리얼에게 없어서 프론트에게 랙 패니어를 걸게 되는데 그 점이 조금 다릅니다. 패니어를 프론트랙에 걸게 되면 아무래도 핸들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유념해서 짐을 패킹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체킹이라 할 때는 뭐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 룰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무거운 짐들은 되도록이면 핸들에 그러니까 팬이어랑 핸들밥백에 실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룰은 손이랑 가까운 가방 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핸들밥, 팬이어, 프레임백, 사들백 이 순서대로 어 입출입이 잦은 물건과 그렇지 않은 물건들을 뭐 순서대로 잘 넣을 생각입니다. 뭐 라이딩 중에 만질 일이 없는 침당이나 베개 같은 거는 새들백에 넣어 놓고 카메라나 뭐 전자기기 같이 이렇게 자주 꺼냈다 뺐다 하는 거는 핸드팝백에 넣을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짐을 좀 싸볼게요. 새들백이 뭐 토픽의 10리터 모델입니다. 여기에는 잘됐쓸것들로 넣을 거예요. 침낭, 베개, 뭐 매트, 화폐까지 이렇게 넣을 거예요. 페니아는 오르티랩의 백 롤러클래식 20리터 두 개짜리 올리브 색상을 했고요 얘는 두 개로 뭐 좌우 하나씩 걸기 때문에 무게배분을 잘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정말 비상상황이 발생을 해서 자전거를 탈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짐을 다 때려 넣을 수 있는 가방입니다 79리터 짜리고요 이것도 기 오르티랩 겁니다 자, 텐트 인어 그리고 텐트 그리고 이거는 뭐 잠옷 겸이상용 옷입니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식기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이거는 밥그릇 겸 이제 양념통들 넣어놓은 겁니다. 퐁퐁이랑 수세미, 가스, 코펜에 잘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버너, 접이식 테이블. 작은 칼 하나랑 몇 가지 식기들 넣어놨고요. 이건 이제 비닐 롤입니다. 다음은 프레임 백인데요. 이거는 이제 토픽에 미드로 4.5리터입니다. 이거는 이제 프레임에 걸리는 거다 보니까 무거운 것들을 넣어야겠죠. 빌트한 모양들의 텐트 폴이랑 지주팩. 이거는 이제 지주팩, 박을 망치고요. 이거는 이제 라이딩 중에 혹시나라고 뭐 기온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워머 같은 것들을 같이 넣어놓을 거예요. 어떤 백팩기 시공 꽤나 시공 공간이 있다고. 얘는 끝났고요. 그리고 새업백 위에는 이렇게 엘라스토머 밴트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의자를 넣어놓을 거예요. 헬리녹스 의자고요. 이거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필요할때마다 바로바로 꺼내서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오르트립에서 나오는 바이크패킹 시리즈에서 뭐 저핸들바 가방이에요. 용량이 11리터고 기존의 오르트립 가방들이랑 다르게 마운트가 별도로 필요가 없다는게 뭐 장단점이죠. 저한테는 가끔씩만 쓰는 거니까 이렇게 오히려 장점이 되겠죠. 평소에는 마운트가 안 걸려있으니까. 이 가방이 좀안 알려져 있고 비싸기는 한데 진짜 목적에만 맞는다면 어떻게 대체할, 대체할 수 없는 가방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필요한 사람들한테 많이 권장하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 아까 말했다시피 뭐 자주 넣었다 뺐다 하는 뭐 카메라, 그리고 배터리들. 다른 건못 가져가도 이거는 챙겨가야 될것 같아요. 아이패드. 카메라, 악세사리 같은 것들 좀 넣을 거고요. 잠올새도 하나 넣어야겠어요. 사이도몇개 있으면 기상용으로 잘 쓰겠죠? 공간이 좀 많이 남는데 뭐 겉옷이라든지 먹을 거, 그때그때 사는 거뭐 여기다 넣으면 될것 같고요. 그양 사이드는 이제 물통을 넣을 수 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요긴하게 잘쓸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툴킷. 토픽의 브리토 팩인데 그 안에 열어보면 튜브, CU2랑 이제 툴 생일 링크까지 하나 넣어놨어요. CO2 인젝터로 안 나왔네요. CO2 인젝터까지 넣을게요. 트레인을 어딘가에 묶어서 열그로 당기는 방법이데요 붙일 때를 정 못찾겠으면 그냥 가방에 넣고 타야겠네요. 음, 이거는 사실상 이번 제 캠핑에서 이게 제일 <웃음> 의미가 크지 않을까 싶어요. 뭐냐면 지금은 카누를 넣어놨어요. 급한대로 그 카누를 넣어놨는데, 지금 그러니까 원래 택배로 비알레트 모카포트를 시켜놨는데, 아직 택배가 안 와서 뭐 내일 당장 가야 되니까 급한대로 그 카누로 사왔어요. 자 오늘은 일단 패킹은 끝났어요. 오늘 집을 싸보는 것도 처음이고, 뭐 내일 캠핑을 가는 것도... 처음 가보는 겁니다. 11월 말쯤에 뭐 2박 3일 내지 3박 4일 정도를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에 앞서서 한 번이라도 뭐 시도는 해봐야 될것 같아서 내일 당장 좀 급하게 떠나봅니다.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고요. 저는 뭐 이렇게 뭐 영상이나 글을 통해서 접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꼭한 번쯤은 시행착오를 겪어보는 게 훨씬 더값지다고 믿기 때문에 뭐좀 이르게 한번 겪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캠핑 영상은 갔다와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영상을 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나 영상 외에도 자전거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홈미캐닉 이포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